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유럽 채널의 국제 소식은 아래와 같으며 방송된 뉴스를 99% 그대로 4개국어 번역해 올리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약간의 광고 시청은 알찬 소식을 올리는 배터리 충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율리우스력이 아닌 그레고리력에 따라서 12월 25일에 카톨릭 및 개신교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습니다. 2018년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분리된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처음 교구민들에게 이를 허가했고 새로운 휴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은 젤렌스키에 대하여 파악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은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고 우리의 원수 푸틴이 우리를 어둡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지만 러시아는 오래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도 패배로 이끌지 못할 것이며 이들의 행동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말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말은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국가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으며 우리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으며 우리는 수용 가능한 몇 가지 해결책에 모든 참가자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이 결정할 일이며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라고 말합니다. 푸틴의 성명은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폭격을 시작하면서 나왔고 러시아에서는 크루크스바엥겔스 비행장에서 폭발이 보고되었고 러시아 국방부는 군인 3명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종식 요구를 받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말한지 하루 만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를 포격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년의 주요사항은 요약되었으며 베르코브나 라다에 대한 연례 메시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은 내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국가적 목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유지해야 합니다. 러시아에게서 우리 땅의 해방과 복원, 국민의 귀한 주요한 파트너 국가와의 화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개방이며 가까운 미래의 과제라 말합니다. 헤르손에서는 47세인 나탈리아 라스코바의 장례식이 있었고 그녀는 아파트에서 러시아의 폭격으로 죽었으며 수복 이후 도시는 끊임없는 로켓 공격과 폭격으로 고통받았고 유엔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후 민간인 6884명이 사망했고 110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고 헤르손의 포사드 포스크롭스코의 작은 마을은 점령과 후퇴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우크라이나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공격으로 인도주의적 재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세르비아인들은 코소보가 인정한 북쪽에 새로운 장애물을 세웠고 고속도로 차단을 해제하라는 국제적 요구를 무시하고 트럭과 장비가 코소보스칸 미트로비차에 설치되었습니다. 세르비아가 지방의 주요 도시를 봉쇄한 것은 위기 이후 처음이며 브리슈티나는 베오그라드가 불안을 조장하고 코소보의 무장개입 사건을 촉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스캔더 페트레시 안보센터 직원 말은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서방이 역할을 하는 곳마다 갈등과 위기를 만들고 영향력을 높이려 지역 안전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세르비아 대통령은 국민 보호와 국가 보존을 위해 군을 최고 경계 상태로 전환 명령했고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말은 코소보의 문제는 세르비아인의 바리케이트이며 세르비아인을 코소보 북부와 메토이자에서 몰아내려 충돌을 일으키고 차량 번호판 미교차와 말도 안되는 일에 대한 항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코소보 당국이 세르비아 번호판을 인정 안하고 경찰관을 체포하면서 심화되었고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서방의 시도는 허사가 되었고 베오그라드와 코소보의 거주 세르비아인들은 이 지역을 자기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리옹의 갈리에니 다리에는 40여 명이 모여서 이란 사태에 항의하기 위하여 월요일 롱강에서 자살한 이란인 모하마드 모라디를 주모했고 군중들은 여성, 생명, 자유를 외쳤습니다. 이 슬로건은 지난 9월 마사 아미니가 사망한 이후에 이란 시위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모하마드 모라디는 자살 전에 이란 당국의 탄압을 알리기 위하여 자살한다고 영상을 SNS에 올렸고 당신이 이 영상을 볼 때쯤 저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것이고 저는 강물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 유럽 및 서방국가의 관심을 이란 문제로 이끄는 것이고 이란에서 여자들이 자유를 받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인권운동가들에 따르면 9월 중순 이후에 이란에서 약 500명의 활동가들이 살해당했고 2명이 처형되었으며 최소 100명의 또 다른 이란인이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슬람 공화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란 지도자는 이란의 적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조직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월요일에 전 이란 축구선수 알리 다에이 아내와 딸이 이란을 떠날 수 없었고 두바이로 가던 비행기는 이란의 키시 섬에 강제 착륙시켜 그곳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전 이란 국가대표 주장 다에이는 정부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히잡을 잘못 착용한 혐의로 경찰에 구금된 22세 소녀 마사 아미니가 사망한 후에 9월 중순 시작된 반정부 시위에서 이미 시위 극렬 참가자 2명을 처형시켰습니다. 사형은 적어도 20명 이상의 또 다른 시위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